어. 아, 나한거보 이게 보이려나? 지금 이게 깊지가 않은 거죠? 별로 안 깊어요 아 그럼 별로 안 깊어요 이거 다이빙했다가는 발 나갈 것 같은데? 아, 네, 다이빙하세요 밟이 해도 된다고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요? 이앞이 밑에 보이지, 보이지 않아? 있네. 그러니까 돌 때문에. 아, 이제 그러니까 그래. 여기 다이빙 가. 잘못했다가는 못 어? 가겠는데. <웃음> 오. 이 이거 물고기 있어. 보이려나? 물고기 아니야 이거? 맞아, 맞아. 완전 깨끗하지 하와이 <목소리> 하와이! 우리 같이 갔을 때돌고래막 <목소리> 가다가 보이고 하와이도 <목소리> 배를 타고 나가서 이런 불표가 있는데 <목소리> <진짜> 엄청 커! 데 그냥 손로쫙가지고래다고기도대 코타는데나는거그도와이와요그 부표에서 형 그걸 다한 거야 패러글라이딩 뭐 파라셀런가? 어 파라셀런인가 뭔가 이거 맛있게 <목소리> <많이> 생겼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เกิด 오. <목소리> 아, 어려워. 와! Come on! Come 야, 귀엽지워 <목소리> <오. 목소리> <목소리> 이걸로 매운먹나요 자, 이거, 사각과, 게야 <목소리> 이게, 혹한 다음에, 낚시 그냥, 낚시, 이거, 바늘로, 몸통을 찍어버려야 돼. 그냥, <웃음> 되야 돼이것도 그냥 얻어 버렸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기서, 세 마리가 내 거고, 한 마리가 민석이, 한 마리 제일 큰 애, 제일 작은 종이 민석이다. 제일, 제일 큰 애가 죽을 거. 애기들아, 가서, 엄마 모시고 와. 엄마 모시고 와. 엄마 모시고 와. 아 허리야 3마리 1등 자 이제 스노클콜리 호핑투어 끝내고 밥은 여기서 바로 먹습니다 너무 좋죠? p 시만 있나요? <웃음> 아니 그냥 이가지기야 이제 아 자, 저희 밥먹고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마사지 오 여기 되게 깔끔하다 이렇게 밥 주는거야? 마사지숍이 고고 마사지 잡세요 그럼 마사지 받고 오겠습니다 찍으면 안되지 않을까?